유아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 좋은 한구루 좋은 한구루에서 자체 제작한 음악과 율동, 교구, 인지학습, 스포츠, 표현,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냅니다 좋은 한구루 진 키즈진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육활동입니다. 주니어 짐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놀이 중심의 체육활동입니다. 애니멀 짐 동물과의 유대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육활동입니다. 발레 짐 발레와 요가를 더하여 아이들의 유연성, 편형성 발달 및 자세교정에 효과적인 체육활동입니다. 좋은 한그루 이벤트 운동회, 재롱발표회, 참여수업, 산타행사, 캠프 등 각동행사를 단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좋은 한그루 유튜브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율동영상과 자체 제작 음원 및 2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재밌는 유아 체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보통 아이들 체육 활동들이 유천 어린이집 말고는 개인적으로 태권도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같긴 하는데 거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죠. 근데 아이들은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와 아이들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지수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정서 발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유아 체육 하시는 선생님들이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죠. 아이들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좋은 한 그루가 되겠습니다.